원장님께서 빵 먹였다고 늦게까지 해도 괜찮대요 어제 처음으로 제가 그 위내시경을 받았어요 건강검진에서 수면내시경 받았는데 어 마취가 안 될까 봐 걱정스럽잖아요 수면내시경 처음 받아 봤으니까 그래서 어 이제 자무는약 넣습니다 넣었어요 그래서 아휴 언제 끝날까요? 이렇게 딱 물어봤더니 어, 끝났어요. 아 <웃음> 네. 어, 신기해요. 자, 우리 테마 9 보죠. 개념서에 30페이지에 있는 건데, 가격 탄력성. 우리 경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탄력성이죠. 가격 탄력성. 잠깐만 내용 한번 정리하고, 우리가 이제 이것만 알면 되는 건데, 사실 문제 풀때 여기에 이제 숨겨져 있는 의미도 좀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탄력성 한번 보죠. 자 탄력성은 일단 중요한 건 정량적 개념이다 얘가 중요하죠 이 뜻은 양을 정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양을 정하는 개념이에요 탄력성은 양을 정하는 개념이지 가격을 정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양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를 얘기하는 게 탄력성이고 가격 탄력성을 줄여서 탄력성이라 그래요 얘기가 중요하죠 자, 1년 동안 까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 탄력성이 크다 이걸 우리가 탄력적이다라고 표현해요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크다라는 말뜻은 뭐가 많이 변한다? 양의 변화가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많이 변하는 거다. 가격이 많이 변하는 게 아니라 양이 많이 변하는 거고, 자, 중요한 거, 양이 많이 변한다. 자,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변화율이 크다라는 건, 이 변화율이 크다라는 건 양이 많이 증가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증가할 때는 양이 많이 증가하고 감소할 때는 양이 많이 감소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양의 변화가 크다는 건 증가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이 증가되는 것 조금 증가가 아니라 많이 증가되는 거고 조금 감소가 아니라 많이 감소되는 것이두 개를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늘 때는 많이 늘고 줄 때는 많이 준다를 얘기해요 그러면 양이 가격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것이 가격 탄력성인데 이때 양이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냐는 건 이미 수요법칙으로 정해놨어요 수요법칙이 뭐예요? 수요법칙은 비싸면 안 산다 가격이 비싸면 안살 건데 탄력적이면 많이 안 산다 가격이 싸면 산다죠 싸하면 가격이 싸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데 탄력적이면 많이 증가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변화가 크다는 건 많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이 감소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 나오면 자 양을 정하는 개념이다. 첫 번째. 두 번째 탄력성이 크다는 건 양이 많이 변하는 건데 양이 많이 변하는 건 양이 많이 증가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될 때는 많이 증가하고 감소할 때는 많이 감소한다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냐 할 때는 가격에 따라서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 근데 비싸면 안살때 탄력적이면 많이 안 사고 싸면 살 건데 탄력적이면 많이 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읽냐 그랬냐면 가격에 의해서 뭐가 탄력적으로 변하는 거? 양이 탄력적으로 변하는 걸 가격 탄력성이라 그래요. 이렇게 정해야 돼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뭐가 탄력적으로 변한다? 양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하냐예요. 원인은 가격이고 결과가 양이에요. 수요의 양이니까 결과는 수요량이겠죠. 원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원인분의 결과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 식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쓰는 걸이 절대값은 일단 무시하고 나중에 해석해 줄 건다고 그랬고 가격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쓴다는 라 거. 자이 식을 까먹으면 또 절대로 안 되죠. 가격탄력성. 딱히 외울 것도 없어요. 우리가 원리적으로 봤을 때 원인 결과가 구분됐으면 원인분의 결과니까 가격탄력성의 이 단어 뜻을 해서가면 돼요.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해나는 것이 가격 탄력성이고 그러면 가격분의 수요량 이렇게 쓰겠네요 자 이거 관련된 문제가 25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25회 한번 보죠 25회 때 문제를 보니까 자 보니까 가격 탄력성이 2라고 나왔어요 이때 수요량 오피스텔의 수요량 변화가 얼마냐 수요 오피스텔의 가격은 4% 인상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석해보면 가격탄력성 한번 식을 써보면 가격탄력성은 자 이걸 읽으면 뭐에 의해서 뭐가 변하는 거예요? 가격에 의해서 뭐가? 양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하냐죠? 그럼 식은 어떻게 써야 돼요? 가격분의 수요량이죠? 여기다가 변화율을 써줘야 돼 가격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쓰는 것이 가격탄력성이에요 자 그러면 써 보면 가격 탄력성 2.0이고 2죠. 자, 가격이 얼마 변했어요? 4% 변했대요. 이때 양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구할 때 얘와 얘를 어떻게 한다? 곱한다.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2분의 네모는 3이라고 한다라면 네모는 얼마다? 곱해서 쓴다고 했으니까 이 분수식 계산할 줄 알아야죠. 그러면 수요량은 얼마예요? 얘가 8%가 변화 되겠네요. 자 얘는 탄력성으로는 8% 변한다면 알수 있는 거예요.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건 탄력성으로 몰라요. 일단 우리가 탄력성을 계산하는 건 8% 변한다. 수요량은 8% 변한다요. 근데 보니까 8% 8% 변한다가 두 개가 있네요. 이 증가하냐 감소하냐는 건 이미 수요법칙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비싸면 안 산다, 싸면 산다. 그러면 이 수요량이 어떻게 변했냐를 알려면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이 달라졌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니까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했대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변했겠냐. 비싸면 안 산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수요량은 안 사는 거예요. 수요량은 줄어들어야 돼요. 그럼 결론은 8% 변하는데 이 8%가 어떻게 변하냐면 비싸면 안 사니까 8%가 감소한다. 이렇게 답 찾으면 되겠네요. 비싸면 안 산다. 8% 감소. 결론은 탄력성은 양의 변화율만 가르쳐주는 거지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건 아니에요. 탄력성은 양의 변화율만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얘가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는 건 이미 가격에 의해서 양이 증가하냐 감소하냐는 건 수요 법칙으로 정해놨어요 예외 없이 비싸면 안 산다, 싸면 산다 이게 수요 법칙이죠 방향은 수요 법칙으로 정했다 그래서 이 8%는 탄력성으로 정한 거고 이 감소한다는 건 수요 법칙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자 넘겨서 이제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을 볼 건데. 자, 얘가 중요하죠. 교차 탄력성. 얘는 시험 문제 거의 뭐 100% 정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녀석이고, 교차 탄력성. 자, 한번 내용을 보죠. 자, 소득 탄력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인데, 소득 탄력성은 소득에 의해서 뭐가 양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 탄력성은 정량적 개념이니까 양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은 소득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원인 분의 결과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재화를 소득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돈벌때 사는 재화가 있고 돈벌때 오히려 안 사는 재화가 있어요 돈벌때 사는 재화를 뭐라고 한다? 정상재라 그래요 이 정상재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한다 돈을 벌때 사는 재화를 정상재라고 하고 당연히 돈벌때 산다면 라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열등재, 뭔가 좀 모자라는 열등재는 오히려 돈을 벌때 수요량이 준대요 안 사는 재화가 있대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내가 돈이 많은 상태예요 돈이 많은데 소득이 좀 늘어서 고기를 사 먹으려고 래요 그러면 돼지고기를 사 먹어요 소고기를 사 먹어요 소고기를 사먹죠 돈이 많대요 나는 돼지고기가 특별히 좋다라는 거 말고 일반적으로 소고기가 더 우등하다고 좋다라고 판단하니까 돈 벌면 소고기를 사먹고 오히려 돼지고기는 안 사먹게 되겠네요 그럼 돈벌때 돼지고기를 안 사먹게 되니까 돼지고기는 열등제라 그래요 그럼 왜돈벌때안 사먹냐라고 하는 건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열등하니까 안 사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돈이 많은 상태에서 소득이 늘어가지고 냉방장치를 하나 살려 그래요. 에어컨 사요? 선풍기 사요? 에어컨 사겠죠? 그러면 돈벌때 에어컨을 사니까 에어컨은 정상제인데, 돈벌때 오히려 선풍기는 안 사게 되네요. 안 사는 재화를 뭐라고 한다? 열등제. 왜안 사냐? 라고 했을 때, 에어컨보다 선풍기가 열등하니까 안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벌때 사는 재화, 정상제. 돈벌때안 사는 재화를 열등제. 이거 우리가 기호로 한번 얘기하면, 소득이 증가할 때 샀다 그러면 커지는 건 플러스로 보는 거예요 플러스분의 플러스는 플러스가 되겠죠 이건 정상제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오히려 돈을 벌때안 샀다 플러스분의 마이너스를 얘기할 때는 플러스분의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상제 얘는 정상제 얘는 열등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득탄력성으로 재화를 두 가지로 구분할 때 정상재와 열등재 이렇게 구분한다 소득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재고 0보다 작으면 열등재라고 하는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정상재와 열등재 뜻은 알아야 돼요 이거예요 이거 돈벌때 사는 재화는 정상재 돈벌때안 사는 재화는 열등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A의 재화에 가격이 10% 상승했는데 A의 수요량이 2%밖에 증가하지 않았대요 이렇게 나왔대요 10%나 증가했는데 2%밖에 증가하지 않았대요 정상제의 열등제예요 정상제의 열등제예요 10%, 2%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상제는 돈을 벌때아 죄송해요 아 내가 미쳤나 봐 소득이 소득이 소득이 10% 증가할 때 수요량이 2% 증가했다고 해보죠. 소득 탄력성으로 봤을 때 10% 증가했을 때 2% 증가했다고 했을 때 얘가 10% 증가했는데 2%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열등제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상제냐 열등제라는 건 돈을 벌때 샀냐 안 샀냐만 따지는 거예요. 돈벌때 샀으니까 이건 무슨 재화다? 정상제. 그러니까 돈벌때 사기만 하면 정상제. 돈벌때안 사면 열등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교차탄력성이 중요한데 한번 보죠. 교차탄력성은 역시 교차된 거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차된 거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는 건데 교차는 이제 다른 재화에 의해서 내가 관심 있는 그 재화의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이걸 따지는 걸 교차탄력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인은 해당 재화 가격이 아니라 다른 재화 가격 즉 다른 재화에 의해서 교차된 거에 의해서 해당 재화의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분의 결과 이게 중요해요. 아까 우리가 가격탄력성은 그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그 재화의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는 건 가격탄력성이었죠. 근데 이제 교차탄력성은 그 재화의 가격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 내 관심 있는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이 이제 그 재화의 가격이 아니라 가격은 가격인데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양이,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 이게 교차탄력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정확히 적어보면 다른 재화 가격에 대한 A 수요의 교차탄력성 이렇게 얘기할 건데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A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를 얘기하는 것이 교차탄력성이에요. 자, 그러면 식은 다른 재화 가격분의 A의 수요량 이렇게 쓰는데 중요한 건 얘가 생략될 수 있다는 라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제 보죠. 내가 여기에서 A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걸 식을 쓸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원래 교차탄력성이라는 건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인데 이 앞에 있는 다른 재화 가격이 생략될 수가 있어요 이게 생략돼서 얘가 얼마나 많이 변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당 재화를 얘기하고 다른 재화 가격은 생략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나오면 식을 어떻게 써야 돼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A의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교차탄력성 앞에 있는 A 수요가 다른 재화 가격은 생략되고 얘가 해당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얘는 분, 반드시 분자에 가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 가격이 변했다. 가격이 변하면 A 수량 변해요. 변해요.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A를 안 샀더니 갑자기 시장에서 느닷없이 B의 수요량이 늘었대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언제 그래요? A와 B가 관련이 있을 때 그래요. 자 어떤 관계가 있냐면 A를 안 사고 대신 뭘 샀어요? B를 샀죠. 비슷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네, 비슷하니까 이거 안 사고 다른 걸로 대신 산 거잖아요. 비슷한 재화를 뭐라 그래요? 대체재라 그래요. 비슷하니까 대체할 수 있다. A와 B가 대체재 관계니까 A 안살때 B를 살수 있어요. B를 사면 B의 가격이 어떻게 변할까요? 아파트를 많이 사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B의 가격이 올랐어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이렇게 줄수 있어요. a 가격이 비싸면 수요 법칙에 의해서 a를 안 산다 수요 법칙에 의해서 비싸면 안 산다 a 안 샀는데 a와 관련성 있는 b라는 관련 재화가 있다라면 a 안살때 b를 살수 있어요 이걸 대체재라 그래요 안 사는 대신에 대신 예로 산 거죠 대체한 거예요 안살때 사는 재화를 대체재라 그래요 b를 많이 사면 시장에선 b의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문제에서 내가 이렇게 냈어요 비수요의 교차탄력성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물어봤다라면 식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자 원래 교차탄력성은 두 개의 재화가 등장해서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가 나와야 되는데 비라는 재화 하나만 등장했어요. 그럼 앞에 뭔가 생략된 거죠. 뭐가 생략된 거예요? 다른 재와 가격이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비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다른 재가 뭐가 있어요? A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생략된 건 뭐냐면 A 가격에 대한 A 가격에 의해서 B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식은 어떻게 써야 돼요? A 가격 변화율 분의 B 수요량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교차 탄력성의 식을 쓸수 있어야 돼요. 앞에 다른 재화 가격은 생략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앞에 여만큼이 생략됐다 하더라도 여만큼이 등장했을 때이 A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 거예요. A 수요량 얘가 해당 재화를 얘기하고 앞에 생략된 건 다른 재와 가격이 생략될 수 있더라.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A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를 얘기하니까 식은 다른 재와 가격분의 A 수요량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탄력성은 무조건 정량적 개념이니까 분자에는 무조건 수요량이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개를 배웠을 때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탄력성을 세 개를 배우는데 자 가격 탄력성은 뭐에 의해서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그래서 가격 분의 a 수량이에요 이때 가격은 다른 재화 가격이에요 같은 재화예요 같은 재화예요 말이 없어도 a 가격에 의해서 a 수량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고 소득 탄력성은 소득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이걸 얘기하니까 소득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썼을 때 A수의 교차탄력성이래요 교차탄력성은 재화가 두 개가 등장해야 되는데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등장했어요 그럼 앞에 뭔가 생략된 거죠? 뭐가 생략된 거예요? 다른 재화 가격이 생략된 거예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A수량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A수량 얼마나 많이 변하냐 결과적으로 봤더니 AAA의 가격, 소득, 교차 탄력성들의 결과는 다 원인분의 결과에서 결과는 다 A 수요량이에요.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 거예요. 원인에 따라서 그 재와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가격 탄력성. 소득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소득 탄력성.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교차 탄력성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력성은 다 양 해당 재화를 내가 A라고 봤을 때 A의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할 때 원인에 따라서 그 재화 가격이면 가격 탄력성 원인이 소득이면 소득 탄력성 다른 재화 가격에서 변하는 거면 교차 탄력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세 개가 우리가 배웠던 탄력성 세 가지예요 자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머분에뭐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 탄력성이라는건 그런 거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자, 교차 탄력성에서 얘가 0보다 크면 대체재고 0보다 작으면 보완재인데 이미 대체재 보완재는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별도로 완벽하게 정리했던 내용이 뭐냐면 대체재 보완재를 구분할 때 자, 대체재는 서로 비슷한 재화고 보완재는 서로 도와주는 재화예요. 자, 도와주거나 비슷한 재화가 관련성 있는 재화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관련성 있는 두 재화의 관계가 뭐냐 이럴 때 대체관계냐 보안관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관계면 대신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죠. 비슷하니까 대신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안 사고 다른 걸 대신 사는 거죠. 안살때 사거나 얘 사면 비슷한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살때안 사는 재화를 대체재 보안재라면 서로 도와줘야 돼요. 샤프와 샤프심의 관계예요. 샤프사면 샤프심도 필요하다. 살때 사거나 얘 없으면 얘도 살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을 보완제 관계라 그래요. 자 그러면 대체제 보완제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두재화의 관계가 있을 때 어떤 관계가 있느냐. 수요의 방향이 반대면 이건 대체제예요. 살때안 샀다. 이걸로 따져줘야 돼요. 그래 헷갈리지 않아요. 살때안 샀다. 얘안 사고 얘 샀으면 비슷한 거 다른 거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살때안 사거나 안살때 샀다. 반대로 될때안 사고 대신 비슷한 거 다른 걸 샀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하니까 살때안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재화의 수요의 방향이 같으면 보완재라 그래요. 서로 도와주니까 사면 사야 돼요. 안 사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보죠.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어요. A제와의 가격이 오를 때 이제 보지 말고 B제와의 수요가 증가했대요. 자 그러면 A가 비싸졌는데 시장에서 B를 샀대요. 야 A가 비싸졌는데 왜 B를 샀지? A와 B가 관계가 있으니까 어떤 관련이 있냐를 따지는 거예요. 두 제와의 관련은 대체제 관계 아니면 보완재 관계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A가격이 비쌀 때왜 B를 샀을까를 해석해보면 우리가 이제 수요법칙은 법칙이니까 예외가 없어요 모든 재화가 들어 맞아요 A가 비싸지면 A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게 무슨 법칙? 수요법칙이에요 어, A가 비싸졌으니까 A 안살때안살때 B를 산 거죠 얘안 사고 대신 얘로 대체한 거예요 그럼 A와 B는 무슨 관계다? 대체제 결국 안살때 샀다 그러면 대체제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자 두, 아래 것도 보죠 C가격이 비싸졌는데 시장에서 느닷없이 D를 안 샀대요. C가 비싸졌는데 왜 D를 안 샀지? C와 D가 관계가 있으니까. 어떤 관계냐? 대체제냐? 보완제 관계냐? 이걸 따질 때자 C가 비싸지면 C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무슨 법칙? 수요법칙이죠. 수요법칙에서 C가 비싸서 안 샀어요. 얘안살때 얘도 안 샀네. 안살때안 샀다 살때 샀다 서로 도와주는 관계니까 없을 때 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화를 보완재 관계라고 한다 결론은 수요의 방향이 살때안 사면 대체재고살때 사면 보완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가격이 주어지면 이 수요법칙은 예외 없이 모두 다 들어맞으니까 같은 재화에 비싸면 산다 안 산다는 이미 정해놨어요 수요법칙에 의해서 A가 비싸면 a 안 산다 C가 비싸면 c 안 산다 모든 재화가 그래요 비싸면 안 산다 수요법칙 그래서 가격이 제시되면 살 거냐 안살 거냐라고 결정하고 다른 재화를 살 거냐 안살 거냐를 따질 때안살때 샀다 그러면 대체제 안살때안 샀다 그러면 보완제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탄력성으로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대체제고 교차 탄력성 0보다 작으면 보완재예요 이건 수업 중에 설명했을 거니까 그때 그때 다시 한번 1, 2월 달에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거니까 오늘은 넘어가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풀 문제는 이 문제를 풀 건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자 전체 수요량의 변화를 구할 때 자, 원인이 하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해당 재화의 가격도 변하고 소득도 변하고 다른 재화 가격도 변해서 여러 요인에 의해서 얘의 수량이 전체가 변했을 때 얼마나 총 변했을 거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계산은 간단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이 시간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우리가 세 가지의 탄력성을 배웠어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럴 때자 얘를 구하려면 얘는 그냥 수요량이 아니라 가격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을 구하려면 뭐와 뭘 곱하면 돼요?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얘를 구하려면 우리가 2는 3분의 네모 나오면 얘를 구하려면 얘와 얘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가격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은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이에요 얘를 구하려면 얘는 소득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이에요 소득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을 구하려면 소득탄력성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 소득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뭐예요?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이에요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교차탄력성에다가 뭘 곱한다? 다른 재와 가격을 곱하면 된다 이거해요자 그래서 가격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을 어떻게 구한다?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 소득에서 변한 수요량은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다른 재와 가격에서 변한 수요량은 다른 재와 가격 곱하기 교차 탄력성 이렇게 끼리끼리 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걸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A 가격이 3% 상승했대요 자 그러면 A 수요량 변하겠죠 A 수량이 만약에 5%가 변했다 해보죠 늘어요, 줄어요? 가격이 비싸졌대요.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5% 줄었을 거예요. 즉, 가격에서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동시에 소득이 5% 늘었더니, A의 수요량이, 수요량이 7% 늘었대요. 이렇게 됐대요. 그럼 얘는 정상제예요, 열등제예요? 정상제죠. 돈벌때산 거죠. 이때 만약에 B의 가격이 7% 상승했더니 A의 수요량이 2% 늘었대요. 이렇게 됐대요. 자, 그러면 야, B의 가격이 변했는데 A 수량이 변했네.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무슨 관계일까요? B가 비싸졌으니까 B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B 안살때 A를 샀네요. 그럼 A와 B는 무슨 관계예요? 대체재예요. 어, 대체재 관계니까 이렇게 됐겠네. 자 그래서 A 수량이 변하는 원인이 A의 가격에 의해서 변할 수도 있고 소득에 의해서 변할 수도 있고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도 각각 A 수량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이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났을 때 전체 수량은 얼마나 변했을까를 계산하는 게 우리가 오늘 지금 할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죠. 자 그러면 각각 이렇게 변했을 때 전체는 얼마 변했냐라고 할때 이거 계산해야죠. 같은 방향이면 더해도 괜찮겠죠. 같은 방향이니까. 그러면 7% 증가 2% 증가하면 얼마예요. 합치면. 9% 증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하고 얘도 합쳐야 돼요. 자, 얘와 얘를 합치면 반대죠. 반대면 큰 거에서 작은 값을 빼주고 방향은 큰걸 따라가는 거예요. 즉 야 9% 올랐는데 5% 줄어들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4%만 오른 결과가 나타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 방향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빼 줘요. 9에서 5를 빼주면 얼마? 4. 방향은 뭘 따라간다? 큰걸 따라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나면 결과적으로 전체 수요량은 4% 증가다. 이거에서 가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이때 썼던 건 뭐예요? 비싸면 안 산다. 무슨 법칙? 수요 법칙을 썼고 돈 벌면 샀다. 뭘쓴 거예요? 무슨 재화니까? 정상재니까. 정상재니까 돈 벌면 샀다. 이렇게 쓴 거예요 얘 가격이 비싸질 때 얘를 샀다라고 나온 건두 재화가 무슨 관계니까? 대체제 관계니까. 그래서 이세 개를 알아야 우리가 방향을 체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자,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이 문제가 중요해요. 출제자가 경제론에서 계산 문제 한 문제를 내겠다. 이 문제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가격에서 변한 수량을 구하려면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 소득에 서 변한 양을 구하려면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다른 자와 가격에서 변한 수량은 다른 자와 가격 곱하기 교차 탄력성 끼리끼리 곱하기만 하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 때는 방향에 수요량의 방향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향에 수요 법칙과 정상제 대체제 이 관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자 전체 탄력성에 따른 전체 수요량의 변화를 계산해라 이런 문제가 나올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가격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은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 이렇게 하면 되고 소득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을 계산할 때는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하면 되고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을 계산할 때는 다른 재와 가격 곱하기 교차 탄력성 하면 된다 여기에다가 이제 방향을 체크해 줘야 돼요 이수요량이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를 따져서 더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하나씩 따지면 이 문제는 사실 30초도 안 걸려요. 계산하는데. 한번 이제 해보죠. 자 먼저 10-3번 문제 한번 보죠. 10-3번 문제. 자이 문제를 풀 건데 한번 보죠. 자 보니까 탄력성이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 3개가 나왔어요. 3개가 나왔고. 자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아파트의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파트의 전체 수요량 변화율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자 아파트의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은 어떻게 변했냐를 따져 보니까 문제에서 보니까 아파트 가격도 3%씩 올랐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변했어요. 그럼 아파트 수요량 변해요. 아파트 가격 변했으니까 아파트 수요량 변해요. 변하겠죠. 자, 아파트 수요자의 소득도 3% 변했대요. 그럼 얘에 의해서도 아파트 수량 변해요? 변하겠죠. 자, 오피스텔 가격도 3%가 올랐대요. 오피스텔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량 변할 수 있어요? 봤더니 두 재화가 서로 대체재 관계래요. 관련성이 있으니까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얘도 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아파트 수요량은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도 변할 수 있고 소득에 의해서도 변화할 수 있고 오피스텔이라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도 변화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얘의 전체 수요량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풀때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아파트의 전체 수요량은 수요량 변화율을 구할 때 자, 얘를 구할 때 원인을 하나씩 써보죠.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변환 수요량도 있고 소득에 의해서 변환 수요량도 있고 다른 재와 오피스텔 가격에 의해서 변환 수요량도 있더라 이렇게 있더라 각각을 세 개를 더해줘야 전체 수요량이 나온다 자 근데 가격에 의해서 이건 변환 수요량이죠 어떻게 구해요?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이죠 맞아요 각각 3%씩 변했대요. 얘나 얘나 얘가 3%씩 변했고 가격 탄력성이 0.6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곱하면 얼마다? 3 곱하기 0.6이면 얼마? 1.8 그러니까 1.8은 암산해도 되겠죠? 1.8 소득에서 변한 수량은 소득 곱하기 3%니까 얼마? 1.2 이렇게 쓰면 되고 다른 재화 가격에서 변한 건 다른 재화 가격 곱하기 교차 탄력성이죠. 그러면 교차탈리스 0.2니까 곱하면 얼마 0.6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걸 그냥 더 하면 안 되고 이제 방향을 정해야 돼요 방향 방향을 정하려면 원인을 봐야 돼요 원인 원인 얘를 봐야 돼예예 얘들이 상승했냐 감, 하락했냐 감소했냐 증가했냐 이걸 따져 봐야 돼요 자 보니까 아파트 가격 소득 오피스텔 가격이 각각 3% 씩 올랐대요 얘도 올랐고 얘도 올랐고 얘도 올랐대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파트의 수요량은 각각 어떻게 변했냐 방향을 따져줘야 돼요 자 그럼 보죠 이제 비싸면 무조건이에요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어, 얘는 가격에 해서 1.8% 아파트 수량은 줄었을 거야 자 소득에 해서 변하는 건 이런 조건이 나와야 돼요 정상제라고 나왔어요 어, 얘가 정상제다 자 그러면 돈 벌면 산다 이렇게 되겠네요 돈 벌면 산다 자두재화가 대체제 라고 나왔어요 대체제다 자 그러면 야, 오피스텔 가격 비싸졌으니까 오피스텔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오피스텔 안살 거고 대체제니까 아파트 산다 안 산다 산다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방향을 정해놨으니까 이것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같은 방향이니까 더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1.8% 뭐 증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더하면 되는데 값은 똑같고 방향이 반대네요. 그럼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오른 만큼 내릴 거니까. 그럼 몇 프로? 0%. 결과는 변함없다. 이렇게 구하는 거였죠.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 가장 어렵게 나왔던 31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세 가지가 나왔을 때. 자이 문제의 포인트는 자끼리끼리 곱하면 된다요.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다른 재화 가격 곱하기 교차 탄력성 해주면 되는데 이 값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맞죠?끼리끼리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얘의이 아파트 수량의 방향을 정할 때이 방향을 정하려면 원인들의 원인들의 증간지 감소인지를 먼저 해석해야 돼요. 이 원인이 아파트 가격도 3% 상승 소득도 상승 오피스텔 가격도 상승이니까 이걸 가지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비싸면 안 산다 수요 법칙 정상제라고 했으니까 돈 벌면 산다 대체제 관계니까 다른 재화가 비싸지면 다른 재화 안 사고 대체재니까 안살때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향 정해서 더하면 된다. 중요한 문제죠. 자, 그래서 5번이고, 10-1번 문제로 다시 가보죠. 10-1번.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이런 문제는 뭐 기본적인 문제니까 무조건 맞아야 되고, 사실. 자, 문제 보죠. 자, A는 소형 아파트 임차수의 교차탄력성을 구하고, B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가 뭐냐 관계는 대체제 관계냐 보완제 관계냐 이거 묻는 거죠 자 보니까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무슨 관계냐 이걸 해석하는 건살때안 사면 대체제 살때 사면 보완제죠 자, 보니까 자 아파트를 보니까 오피스텔 수요가 감소하자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안살때 샀다는 얘기죠 그럼 두제의 관계는 금방 해석해요. 안살때 샀으니까 무슨 관계? 대체제. 대체제라고 할수 있고, 이제 구하는 거, 얘를 구해야 되겠네요. 자, 보죠. 교차탄력성을 구하래요. 교차탄력성은 제어가 몇개 등장해야 돼요. 두개 등장해야죠. 근데 보니까 소형은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임차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 간단히 쓰면, 주어진 건 아파트 수요에 교차탄력성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재화가 두 개가 등장해야 되는데 아파트 수요 하나만 등장했어요 그럼 앞에 생략됐다는 거죠 뭐가? 다른 재화 가격이 생략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를 얘기하는 게 교차탄력성이에요 근데 다른 재화가 뭐가 있어요? 위에 보니까 아파트 말고 오피스텔 있죠 그럼 여기에는 생략된 게 뭐다? 오피스텔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 수요량 얼마나 많이 변했냐를 얘기하니까 지금 오피스텔 가격 변화율 분의 아파트 수요량 이렇게 식을 쓴다라면 오피스텔 가격 얼마? 임대료가 가격이죠 임대료가 가격 10% 얘가 10% 아파트 수요량이 얼마? 5%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는 0.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교차탄력성 0.5, 그리고 두 재화의 관계는 대체제. 이런 문제는 무조건 맞아야 돼요. 출제자가 세 개의 탄력성 중에 가장 어려워하는 게 교차탄력성인 걸 알아요. 교차탄력성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걸 봤을 때, 지금 보니까 이만큼이 주어졌는데, 이 교차탄력성이, 이런 거 덕지덕지 붙인 거 어렵게 보이려고 한 거고, 교차탄력성은 재화가 두 개가 등장해야 되는데,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만 나왔어요 재화가 하나 등장했죠 그럼 앞에 다른 재화 가격이 생략됐다는 걸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어? 이때 다른 재화는 오피스텔이 숨겨져 있었던 거고 자또한번 풀어보죠 10-2번 문제 자 보니까 자 다세대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고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먼저 비 먼저 구해보죠 가격 탄력성은 어렵지 않으니까 가격에서 양이 변하는 건데 아파트고 매매 중요한 거 아니고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얘기했어요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이죠 그럼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양이 변하는 거죠 재화는 누구 거? 아파트 거 그래서 아파트의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의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 이게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이죠. 그럼 아파트 가격을 보니까 16%, 아파트 수요량을 보니까 아파트 수요량이 4%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16% 분에 4% 하면 0.25. 얘는 어렵지 않고 가격 탄력성은 맞죠? 이해하고 있죠? 자, 얘가 중요하죠, 얘 이제. 자, 얘를 보니까 다세대 주택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나왔어요. 다세대. 매매 중요한 거 아니고 수요에 교차탄력성이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해석할 건 다세대 수요에 교차탄력성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교차탄력성은 재화가 두 개가 등장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등장했잖아요. 다세대 수요. 그럼 앞에 뭔가 생략됐다는 거죠. 뭐가? 다른 재화 가격이 생략된 거예요. 그럼 다른 재화는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가 있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다른 재와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다세대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식은 어떻게 써야 돼요? 아파트 가격 변화율 분에 다세대 수요량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 얼마? 16 다세대 수량 얼마? 8 이렇게 나왔죠 다세대 수요량이 8%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계산하면 0.5 이렇게 나오겠네요 계산은 뭐 어렵지 않고 중요한 건이 식을 쓸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다세대 수요의 교차탄력성 나올 때 얘는 다세대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고 앞에 생략된 게 다른 재와 가격이 생략된 거예요 이 교차탄력성 꼭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0.25 0.5 0.25니까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교차탄력성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죠, 이제. 32회 나왔던 문제. 물론, 개념서에 있는 것도 다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고,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기출문제였고, 32회 한번 풀어보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일단 한번 보죠. 실판보 같이 풀어요. 자, 첫 번째,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가 뭐냐? 이게 가장 쉬우니까 이거 먼저 찾으려고 해야 돼요. 두 재화의 관계. 살때안 사면 무슨 재화? 살때한 재화를 살때 다른 재화 안 샀다. 그럼 두 재화는 무슨 재화? 대체제. 살때 샀다 그러면 보완재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보죠. 살때 샀냐 살때안 샀냐를 봤더니 자, 아파트의 수요가 감소할 때 아파트 안살때 보니까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했다고 나왔네요. 그럼 안살때 샀잖아요. 그럼 무슨 죄와? 대체제. 대체제. 자, 그리고서 관계는 구했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자, 오피스텔 수의 교차탄력성을 구하고 아파트 수의 가격탄력성을 구하래요. 얘 먼저 한번 보죠. A 먼저. 자, 매매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렵게 보이려고 덕지덕지 덕지 붙인 거예요. 아파트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가격탄력성은 그제와 가격에 의해서 양이 변하는 거니까 자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을 구해라. 얘는 아파트 가격분에 아파트 수요량 쓰면 되겠죠.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양 변하는 거니까 아파트 가격 얼마? 10% 아파트 수요량 얼마? 5% 나왔죠. 자 그럼 얘는 0.5 얘는 뭐 어렵지 않게 구했고, 0.5라고. 자, 중요한 건 이제 얘죠. 얘. 자, 얘는 어떻게 나왔냐면, 오피스텔 매매 중요한 건 아니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것만 본다라면, 오피스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인데, 교차 탄력성 재화가 두개 등장해야죠. 근데 하나밖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럼 앞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다른 재와 가격이 생략된 거예요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오피스텔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를 보는 거예요 아파트가 항상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조건의 교차탄력성 값을 봐야 돼 이름을 보니까 오피스텔 수의 교차탄력성은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오피스텔 수량 얼마나 많이 변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숨겨져 있는 건 다른 재와 가격인데 다른 재와 뭐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오피스텔 수량 얼마나 많이 변했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식은 아파트 가격 변화율 분에 오피스텔 수요량 이렇게 돼야죠. 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 얼마? 10. 오피스텔 수량 얼마? 오피스텔 수량이 8%죠. 자 그러면 얼마다? 0.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0.5. 아 그냥 물어봤네요. 일단 탄력성의 정도를 물어봤네 탄력성 값이 아니라. 일단 B는 0.8이 나와야죠. 0.8이 얘 하나밖에 없네요. 답은 뭐 3번 되겠네요. 자, 탄력이냐, 비탄력이냐 물어봤는데, 가격 탄력성 값이 1보다 작게 나왔죠. 1보다 작으면 무슨 탄력이다?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비탄력이죠. 1이면? 1이면?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 일보다 작으면 비탄력 이렇게 해석하는데 사실 이건 뭐 이걸 다시 안 봐도 사실 이 문제가 탄력이냐 비탄력이냐 물어봤으니까 바로 구할 수도 있어요 보니까 아파트 거에 대해서 아파트 가격이 10% 변할 때 아파트의 수요량이 5%만 변했어요 아파트, 아파트의 아파트 가격이 10%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5% 변했어요 양이 많이 변했어요 적게 변했어요 가격에 비해서 양이 적게 변했죠? 양이 조금 변하면 비탄력, 가격보다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 이걸로 바로 해석할 수도 있죠? 값을 구할 필요 없이 가격에 비해서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이고 가격과 양이 똑같이 변하면 단위탄력적이고 가격에 비해서 양이 적게 변하면 비탄력인 거예요 값을 계산하면 당연히 1보다 작은 값이 나와서 비탄력인 건 맞고 근데, 알아듣고 있어요? 분위기가 썩 좋진 않는데. 자, 교차탄력성이 중요한 거고. 아, 그리고,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11월, 12월, 이제 한순환 가장 기초적인 단어 배웠어요. 입문과정이에요, 사실. 근데, 어, 우리가 이제 1차를 좀 열심히, 일찍부터 준비해야 되니까, 다른 학원에 비해서, 어, 김포에서는 좀더더 더 많은 걸 배울 거고, 많은 걸 배웠어요, 사실. 좀 어려운 내용들도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설명을 잘하니까 중요한 것들을 일찍 배워서 나중에 동차 합격하는 데 유리하기 위해서 좀 일찍 배운 감이 있긴 한데 자못 알아들었으면 다음에 1, 2월달 공부할 때이 부분을 내가 조금 더더 더 집중해서 열심히 들어 해서 그때 1, 2월달에 좀 알아들어야 되겠다 1, 2월달에 완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24회에 어떤 거 보죠 자 문제를 보니까 탄력성을 이렇게 줬어요. 두 개를 줬고, 자, 가격과 소득이 증가할 때, 문제를 보니까, 자, A 수요량의 전체, 수요량의 전체 변화율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A 부동산에 보니까, 첫 번째, A 부동산의 가격이 2% 상승했대요. 그러면 A 부동산 수요량 변해요? 변하겠죠? 가격에서 변하겠죠? A 부동산의 가격이 변했으니까 A 수요량 변할 거예요 자 소득도 변했대요 그러면 수요량 변해요? 변하죠 원인이 두 개가 있네요 우리 세 개짜리도 풀었으니까 이두개짜리 아주 간단히 풀어내야 돼요 자 그러면 보니까 A의 전체 수요량 변화를 물어봤어요 A의 전체 수요량의 변화는 얼마냐? 이걸 물어봤는데 조건이 A의 가격이 변해서 얘가 변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소득에 의해서도 얘가 변할 수 있더라. 나머지는 일정하니까 볼 필요 없고. 자, 그러면 두개더 하면 되겠죠. 자, 얘는 가격에서 변한 건 어떻게 구한다?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 소득에 의서 변하는 건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그럼 끼리끼리 곱하면 되겠죠. 자, 보니까 가격 탄력성은 0.9라고 나왔고 가격은 2%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를 곱하면 얼마? 1.8%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소득 탄력은 0.5고 소득은 4%라고 나왔어. 이렇게 곱하면 얼마?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냥 더해서 3.8이라고 하면 안 되죠. 방향을 정해야죠. 자 그럼 보죠. 자 가격을 보니까 이 원인이 얘가 올라갔냐 가격이 내려갔냐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야 수요 법칙을 적용할 거고 소득이 증가했냐 감소했냐를 따져서 정상된지 열등된지를 따져봐야 돼요. 자 보니까 가격이 올랐어요. 이렇게 그러면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렇게 될 거예요. 안 산다. 자 그리고 보니까 소득에 따라서 변하는 건 정상재냐 열등재냐를 봐야 되는데 정상재라고 나왔어요. 정상재. 얘가 정상재다. 자 근데 소득이 증가했대요. 그러면 돈 벌면 산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걸 이렇게 대야죠 두 개를 더하면 방향이 반대예요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걸 뭐한다? 뺀다 그럼 이 빼기 2 빼기 1.8이니까 얼마? 0.2% 남고 방향은 큰거 따라간다 증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0.2 증가 이렇게 나와야죠 얘는 뭐 증가까지는 안 나왔고 0.2라고만 물어봤네요 0.2 증가 이렇게 올해도 나왔는데 올해는 조금 응용되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응용된 문제는 이 정도의 문제를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이걸 이해됐다라면 응용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 아직 응용문제는 우리가 손댈건 아니고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 물론 아까 30회 문제에 3개가 변했을 때 전체 수량 변하는 거자 보죠 여기 만약에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도 변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보면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도 얘가 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격 해당자와 가격에서 변한 양, 소득에 의해서 변한 양, 다른 재와 가격에서 변한 양 각각을 구해서 방향을 정해서 더할 건데, 이제 얘는 끼리끼리 곱해주는 거죠.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다른 재와 가격 곱하기 교차 탄력성 곱해주면 이 값이 나올 거고 이제 방향을 정리할 방향을 정할 때 비싸면 안 산다 무슨 법칙? 수요법칙 이게 만약에 정상제라면 돈 벌면 산다 이건 정상제니까 이게 만약에 대체제 관계라면 다른 제와 가격이 비싸면 얘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근데 대체제는 안살때 산다 얘 산다 해가지고 방향을 정해서 이제 계산해 줘야죠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했다라면 이 문제 풀 때는 사실 끼리끼리 곱하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가격 탄력성, 가격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 가격에서 변한 건 1.8%. 얘는 가격에서 변한 거고. 얘와 얘가 소득과 소득 탄력성이니까 얘를 곱하면 2%.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얘 더하면 이제 전체 양이 나오는데 우리가 얘를 봤을 때어 가격이 비싸니까 얘는 안 사지. 얘가 소득이 증가했는데 정상제니까 4지. 그럼 더하면 0.2 증가. 이거 계산하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사실. 그렇잖아요. 너나 그렇지라고 하지 말고. 연습하시면 돼요 충분히. 끼리끼리 곱해서 양을 정하는 거 물론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처음에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제가 문제 풀어줬던 것처럼 전체 수요량은 가격에 의해서 얼마 변하고 소득에 의해서 얼마 변하고 이렇게 써보면서 나중에 시험장에서 모의고사 볼때 이렇게 푸는 거고 여러분 연습할 때는 이렇게 전체 양은 가격에서 얼마 변했다 소득에서 얼마 변했다 다른 재화의 가격에서 얼마 변했다 이렇게 식을 쓰면서 문제풀이를 해야 이게 머릿속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쉬었다가 볼게요 여러분 또 쉬는 시간에 한번 다시 이 문제 한번 풀어봐요. 10-3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화장실 갔다 오시고